용액, 그 다음 콜로이드에 대해서 봅시다. 우리가 조리해서 뭐 고체나 액체, 뭐 이런 식재료들이 많이 녹아 있는 상태가 존재합니다. 녹아 있는 상태를 용액 또는 분산된 상태. 자, 녹았다 하는 경우와 분산되어 있다. 이거 구분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세요. 어, 녹아있는 형태와 분산되어 있다. 분산이라는 얘기는 녹아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냥 물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하면 됩니다. 자, 물질이 액체에 녹, 녹은 그 상태를 용액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solution 특히 물이 용매일 때를 우리가 수용액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수용액, 수용액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용액이라는 것은 용질이 용매에 녹아있는,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녹아있다. 녹이는 것, 녹는 것 을 우리가 다른 말로 용해 혹은 뭐 녹는 정도를 용해도 뭐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녹이는 것과 녹는 걸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방금 얘기했듯이 녹이는 것을 용매라고 한다면은 그 녹아 들어가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얘기를 부릅니다. 예로서 설탕 이 물에 녹아있는 경우 소금이 물에 녹아있는 경우 이 경우에 물이 무조건 용매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게요 정확히 설탕이 물에 녹았는지 물이 설탕에 녹아들어갔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은 우리가 편리상 그렇게 정의를 합시다 용매는 용지를 녹이는 물질이다.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둡시다. 그럼 아래쪽에 힌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요구하는 답입니다.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액체에 녹아있는 상태를 용액이라고 하자. 녹이는 물질을 용맥. 영어로는 솔벤트, 그럽니다. 많이 쓰죠. 솔벤트, 솔벤트. 그 다음, 녹는 물질을 용질, 소루트, 소루트. 그 녹는 현상을 용해라고 부르자. 특히, 용매가 물일 때를 수용액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용해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용해도는 어느 온도에서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최대 그램 수를 우리가 용해도라는 값으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용해도 값을 본다면은 아, 이 물질이 잘 녹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다음 포화 용액이라는 용액은 그러니까 일정한 용매의 용질이 최대한 녹을 수 있는 농도까지 다 녹아져, 있, 다 녹아져 있고 녹아져 있는 그 상태 그리고 그 포화용액보다 더 높은 농도까지 녹아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과포화용액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다음 포화 용액의 반대 개념으로 불포화 용액, 그냥 포화 상태에 이르지 않았는 상태를 우리가 불포화 용액이라고 이름을 부르자. 그다음 여기 과포화 용액 나오네. 자, 그다음 재결정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불순물을 포함했는 어떤 결정을 정제할 때, 정제할 때 여러 번 그러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고 제거하는 단계를 거쳐 서, 거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불순물을 포함한 결정을 정제하는 방법으로 설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조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는 현상을 조해라고 얘기해요. 풍에는 결정수를 잃고서 결정이 부서지는 현상을 풍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을 이제 용액에 어떤 성질이 있느냐 자, 끓는 점이 상승합니다. 순수한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였는데 일기압에서 만약에 소금물 만들면은 설탕물이든 끓는 점 올라갑니다. 그 다음 어는 점 내려갑니다. 끓는 점은 올라가고 백도보다 더 올라가고 어는 점은 영도보다 더 내려갑니다. 바닷물이 영도시에 얼지 않죠. 훨씬 더 어는 점은 내려갑니다. 자, 어는 점 내려가고 끓는 점 올라갑니다. 이 간극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비점 상승이나 빙점 강하의 이 정도는 무슨 농도에 비례할까? 농도에, 자, 용질의 농도에 비례할 겁니다. 자, 그 농도에 비례하는 것이 무슨 농도냐? 보시면은, 자, 비등점 상승과 빙점 강하는 용매 1kg에 용질 1몰이 녹은 용액의 비등점 상승을 몰오름이라 한다. 몰오름 몰 오름이라 한다. 몰 오름 몰 내림. 그이 농도. 용매 1kg에 용질 몇 몰이 녹아 있느냐. 자, 이 농도가 무슨 농도입니까? 몰알 농도. 몰농도 아니고 모랄농도였습니다. 자 모랄농도에 비례해서 비등점 상승, 빙점 강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다음 콜로이드라는 용 콜로이드 상태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콜로이드가 무엇이냐? 조리라는 게 뭐냐? 계이라는게 무엇이냐? 자, 이 내용입니다. 콜로이드 용액은 자, 지름이 약 1, 1에서 100나노메타, 1에서 100나노메타 정도의 미립자 상태입니다. 자, 이게 용질이 용액에 완전히 녹아버리면은. 투명해요. 그런데 콜로이드는 완전히 녹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입자가 아주 미세한 입자. 0.1에서 100나노메타, 100나노메타 가면 0.1 마이크로메타예요 아주 이렇게 지름이 작은 이 상태의 콜로이드가 기체 또는 액체 속에 분산되어 있어. 분산되어 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콜로이드 상태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교질 상태라고도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콜로이드 상태가 무엇이다 이제 정의됐습니다. 자, 지름 0, 1에서 100나노메터 아주 미세한, 아주 밀입자입니다. 자, 이때, 이때, 이제 콜로이드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 콜로이드. 그 다음에 졸, 겔 설명을 했습니다. 자, 졸은 액체 중에 콜로이드 입자가 분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액체 속에, 액체 속에 콜로이드 입자가 분산되어 있어요. 겔은요이 조리, 조리 아주 일정 농도 이상으로 진해져 가지고 좀 굳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조울같이 유동성이 있지를 못해요. 유동성이 확 떨어집니다. 떨어졌는 이 상태를 겔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예로 두부 한천, 이런 거. 두부 한천. 겔화, 겔, 겔화. 자, 이런 용어를 쓰죠. 자, 이게 바로 지금 콜로이드 입자가, 콜로이드 입자 속에, 그러니까 용매인 물이 좀 잃어버리고, 빠져나가고, 굳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자, 졸, 겔. 그 다음, 분산질, 분산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걸 콜로이드 입자가 분산되어 있는 걸 분산질 그리고 콜로이드 입자를 분산시켰는 걸 분산매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다른 말로 일반적으로 액체 중에 액체가 분산되어 있는 걸 에멀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에멀전 많이 용어 쓰고 있죠 그 다음 에 액체 중에 고체가 분산되어 있는 걸 현타객 영어로는 suspension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뭐 에멀전 에멀전 그 다음 뭐 suspension suspension 용어는 크게 많이 사용 안 하지만 현타객이라는 용어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지금 콜로이드 입자 상태입니다 콜로이드 입자 상태 자 그래서 콜로이드 입자는 굉장히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질이냐면은 용액과가 많이 달라요. 자, 그래서 자, 용액과는 달리 입자가 용해에 완전히 녹아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냥 그냥 균일하게 용매 속에 퍼져 있으면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콜로이드 입자에 강한 빛을 쫙 쬐면은요. 그 빛이 측면에서 빛이, 지나가는 빛이 통로가 확 보여요. 자, 이런 현상을 틴달 현상, 틴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콜로이드 입자가 용매 분자나 다른 분자 막 충돌해가지고 굉장히 불규칙하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브라운 운동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또 콜로이드 입자는 대개 보면 은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을 띄고 있습니다. 이온을 띄고 있고 그래서 아주 그냥 용액과는 굉장히 다른 성질을 나타냅니다. 자, 콜로이드에서도 친수성 콜로이드가 있고요. 소수성 콜로이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친수성 콜로이드는 자, 입자가 물에 얇은 막으로 덮여있어가지고요 소량 전해질을 가하면 전해질이 물분자를 끌어당겨가지고요 덮인 수막이 소실됩니다 그러면 은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에 의해가지고 뭉쳐집니다 그러면 은 염석이라고 해가지고 침전이 돼요 그런데 소성 콜로이드는 호성 콜로이드에 친수 콜로이드를 가하면 일반적으로 염색하기 어렵게 되어버립니다. 자, 이거는 보호 콜로이드가 되어버리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침전을 시킬 콜로이드 상태로 되어 있는 걸 침전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이거 침전 안 되는 그런 형태도 존재하고 침전을 좀 쉽게 될수 있는 그런 형태도 존재합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콜로이드가 그래서 콜로이드 입자 뭐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나오는데 우리가 콜로이드 입자 사이즈는 꼭좀 기억하세요. 1에서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 입자 사이즈입니다. 보통 용액과는 다르다. 아주 특이한 현상을 많이 보인다. 자이 정도로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